안녕하세요. 저는 스마일 게이트 RPG 로스타크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희종이라고 합니다. 보통 그 테크니컬 디렉터는 줄여서 이제 TD라고 하는데요. 서버 클라이언트 양쪽에서 게임을 좀더 퀄리티 있게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예 저는 이제 스마일 게이트 RPG 소속인데요. 스마일 게이트 그룹 내에서 RPG 게임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법인입니다. 2018년에 로스타크 PC 버전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. 을 2020년 8월에 시즌2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유저분들께서 많은 사랑 보여주시고 계시는 로스타크 IP 이 IP를 이용해서 현재 이제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. 원작의 영광의 벽이라던가 왕의 부덤 같은 유명 시네마틱 던전은 물론이고요.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로스타크 모바일 개발팀 2019년부터 R&D를 시작을 했고요. 현재 이제 100여 명의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언리얼 엔진 4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원작의 게임성하고 스토리를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연출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개발 매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 출시 시점까지 공개될 수는 없는데 현재 지금 매스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직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 4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촬영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 1층 로비 인데요 이 로비가 최근에 리뉴얼 돼 가지고 완전 핫플레이스 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들어왔는데 다양한 이제 음료 특히 직접 오렌지를 짜 가지고 생갈주 도 해주시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머리 복잡한 회의 있을 때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회의 내용도 좀 일도 있게 진행이 돼 가지고 자주 찾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썬큰가든 이라고 공간도 하나 꾸며주고 있는데 여름에 이제 해 좋을 때 나무들 펼쳐질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영화를 플레이한다 mmorpg 모바일에서도 이 웰메이드 대작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로스트아크 모바일 프로젝트 일생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대작이니까요 꼭 관심 갖고 지원해 주 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클라이언트, 서버, 기획, 아트 전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. 꼭 언리얼 포 엔진 경험이 없으셔도요. 게임 진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 채용하고 있으니까요. 아래 링크에 나올 텐데요. 정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와.